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엄마와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? 다소 유치하고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막상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가 물어보게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.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유치해서 거론조차 안 해야 될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어쩌면 요이 질문은 요 남녀 사이에 트러블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궁극적으로,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논리가 숨어져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대부분의 남자들은 요내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왜 자꾸 생각하냐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자도 요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라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입장이 곤란해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여자가 해왔을 때 남자분들 입장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고민해 난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는 식으로 답을 하셨던 분들은요 내가 대답을 좀 회피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기도 하고 선을 그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물어볼 거야 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가 그 이후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거든요 여자는 요그 이후에 마음속에 꾹 담아놓을 거예요 만약에 내 주변에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요 여자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당당하게 당연히 엄마를 구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친구분에게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? 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? 너 생각이 있냐 없냐?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네 와이프가 열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네 여자친구가 승질나는 거라고 라고 말해주시진 않을까요? 근데 내 친구가 말했던 그 바보스러운 대답과 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던졌던 그런 대답이나 여자에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난감한 질문을 들었을 때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코믹하게 어영부영 넘기려고 난 119에 전화할 거야 난 어차피 수영을 못하니까 못 구할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살려달라고 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. 여자도 이런저런 상황들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하는 식으로 여러분을 쪼여올 거예요. 그러면 나는 결국엔 또 대답을 해야 되겠죠. 또 만약에 여자친구가 안 물어본다면요. 또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난 회피를 했다고 좋아할 수도 있죠. 여자가 느끼는 감정의 속도나 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세 가지 경우 모두 다 결국은 여자에게 실망을 주는 대답이거든요 내 여자친구와 아내가 서운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내 여자친구가, 내 아내가 했다면요 나는 결국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피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요 대답을 어설프게 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베스트의 답을 하셔야겠죠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정답이 아니라요 정답 같은 쪽으로 한번 우리 접근을 해 볼까요? 왜내 여자친구는, 내 아내는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? 적어도 이 황당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심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엄마와 나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요 엄마와 내가 물에 빠지게 되면 너 지금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약속을 받기 위함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여자는요 나를 분명 많이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요 또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여자니까 남자인 나도 요 여자한테 참 잘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지금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 여자 머릿속에는 나를 좋은 남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. 만약에 남자인 내가 좀 쓰레기 같은 놈이었고요. 여자친구가 나를 싫어한다면 이런 질문조차 나에게 하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많이 위하고 여자가 남자를 많이 사랑할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.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엄마냐고요. 내 여동생도 아니고 우리 형도 아니고 엄마잖아요. 혹시 이런 생각까지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고민을 하신 건 맞는데요. 여러분들이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상황은 여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자는요. 지금 자신이요. 내 남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남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엄마란 말이죠. 그러니까 여자도 요 남자에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스스로도 요 내가 감히 너희 엄마와 비교할 만큼 난 너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남자가 멍청해서 엄마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또 엄마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탈락했다면 그 후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슬퍼질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엄마랑 비교해서 내가 탈락했다면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 엄마니까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할 준비까지 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신에게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해오는 그리고 그 상대가 엄마인 상태로 나에게 질문을 해오는 여자가 악한 여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반대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. 나에게 더큰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내 여자도 요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그런 악한 여자로 나를 대할 건 아니에요.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엄마를 선택하더라도 요날 이해해 줄 여자라고요. 자기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다될 정도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남자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다 준비한 그런 마음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거든요. 너무 무겁게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좀 심플하게 그냥 남자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. 남자 혼자 지금 엄마 이야기가 나와서 좀 찔림을 받는 것 뿐인데요.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. 남자들이 연애 초반에 여자에게 하늘에 별이고 달이고 다 따다주겠다고 했던 그런 말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? 별을 어떻게 따요? 달을 어떻게 따요? 나는 덩크슛도 못하잖아요. 그런데 그 별과 달이 내 손에 들어오기는 해요. 이거 상식이 없어서 그러셨나요? 아니잖아요. 여자도 지금 그렇다고요. 그냥 자신을 향한 남자의 진심을 한번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끝판왕으로 엄마를 모셔온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로부터 여자친구로부터 이 질문을 들었을 때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당연히 너지라고 말하셔야겠죠 내가 직면했던 이 우문현답에 대해서 내 여자친구가 원하는 답도 우문현답이에요 말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은 요 과학적으로, 논리적으로 그런 파트너가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감정적인 파트너거든요 결국 남자인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면요 여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져요 남자인 나 혼자 지금 내 엄마를 물에 빠뜨린것 같이 내 엄마를 희생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것 뿐이죠 근데요 정말 웃긴 건 우리 엄마도 여자예요 우리 엄마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는 내 여자친구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아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의 그 질문에 당연히 너를 구하지 라고 말했는데 여자친구가 나한테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잔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엄마를 두고 나를 구해? 너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냥 칭찬하는 걸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칭찬하는 거라고요 자기도 누굴 구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 여자친구는 정말 악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냥 좋아만 하고 있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핀잔을 안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 됐건 내가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어떤 여자든 행복한 건 똑같아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여자는 행복하단 말이죠 원래 여자가 이 질문을 할때 가지고 있었던 기준 자체도요 남자가 그렇게 꼭 해주길 바랬던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? 그렇게라도 나를 위해 줄수 있을까? 하는 정도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여자친구에게 너 원빈하고 나하고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? 라고 물어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당연히 네가 더 잘생겼지 라고 말이 나왔다면 여러분의 그때 그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자친구에게 근데 너좀 기계적인 대답 아니야? 너무 생각도 안 해보고 막 하는 거 아니야? 나하고 원빈하고 비교하는 건좀 너무 오바스럽지 않냐? 이렇게 내가 민망해서 물어봤을 때요 여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거예요 난 원빈 같은 남자는 원래 내 스타일 아니야 난내 눈에만 잘생기면 그만이야 이런 등등의 말을 하겠죠 진심이든 아니든 기분은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내가 원빈보단 잘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여자친구가 내 질문에 대해서 오빠는 거울도 안 봐? 어떻게 오빠하고 원빈하고 비교해? 당연히 원빈이지 라고 말을 하면 알고 있었어도 요 서운하다고요 어쩌면 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유없이 원빈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널 위해서 난 뭐든지 할수 있어 네가 기뻐하는 거라면 나 얼마든지 가능해 이런 말들로 내 여자의 마음을 훔치셨다면요 그때 난 분명히 논리적으로 한말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이 미친듯이 좋아서 막 던졌다고요.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. 그게 되든 안 되든 말이죠. 내 여자친구도 요 그때 그런 감정을 지금 또 느끼고 싶은 것뿐이에요. 그러니 누구 먼저 구할 거야?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요. 이제는 자신 있게 당연히 너지라고 말해주세요. 물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요너 나하고 네 여자친구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?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아실 것 같아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